HAPPY NEW YEAR! 뭔가 여러분들에게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브이앱을 하고싶어서 <웃음> 네 오늘 게스트가 있어요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? 네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! <웃음> 받으셨죠? 어, 아 제가 배웠습니다. 너무 우주선녀가 우선이다 보니까 우리 어, 혜준씨가 오삼강빌라로 KBS 연기돼서 신사에 수상하셨습니다 네. 아 그리고 이루리 이루리가 전음원사이트 네, 그, 이루리. 1위를 했잖아요 저는 진짜 1위를 해볼 줄 몰랐어요 그니까 내 네, 인생이 날어나는줄 그러니까. 몰랐어 진짜 그냥 음원 차트에 사실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그러니까, 어, 새해송으로 다시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전혀 안 했어요. 맞아요. 너무너무 기쁘고,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죠. 조만간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많이 가져다 줄수 있지 않을까. 그냥 제 생각입니다. 이룰이도 너무, 새 시작으로 너무 좋았고, 이제 번화도 한번 받고 했으니까. 그렇네요, 여기까지. <웃음> 어차피 펜팬더스를 제가 봤어요 한4일도안 돼서 다 봤어요 어제까지 언제 그지 미친 거 같아 요나 진짜 처음으로 드라마보 봤어 어머! 진짜! 오, 얘가 이거 <웃음> 어제 보셨어요? <웃음> 그거그 네. 그래서 궁금하죠 여러분 무슨 얘기 했는지 <웃음> 제가 배우 찬스로 방금 뭘 들었어요 저는 막장 드라마가 진짜 현실적인 드라마로 생각해요 원래 현실은 더 막장인 거 아시죠? 그럼 어, 사람 죽이지않생각요 무슨 소리예요? 사람이 제일 무서운데 이 세상에서 삼광도 약간 막장이래 삼광이 막장인가? 고난도 <웃음> <웃음> 머리가 천천히 자라는데 머리를 매번 다듬으시는 <웃음> 거예요? 네한두서한 아, 아, 아, 그래. 번씩은 자르는 거 같아요 처음에 완전 거의 단발로 잘랐서데 머리를 차리려고 해서 감독이랑 안맞는 <웃음> 감독님이랑 어떻게 안맞았어요 감독님이 드라마를 찍으시잖아요? 아, 찍죠 찍고 도망 발발기처 도망가 안 되죠 엉덩이가 한 개라고 생각하네 아 너무 지겨 <웃음> 한 개라고 생각하세요 두 개라고 생각하이가한개 저희 멤버들은 한, 한 명씩 얘기했거든요 이미. 아 그래요? 어. 엉덩이가 한개두개 중요해? 자기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도 중요하지 않지만 엉한 음, 개지 나도 엉덩이 음. 한 개지 역시 모두 지금 빨대 구멍이 한 개라고 생각해 두 개라 없나? 그게 한 개지 빨대 구멍 두 개죠 한 개지 빨대 구멍 두 개죠 이거 빨대 있죠? 하나 둘 하나가 이어져 있잖아 네, 봐봐요 물을 넣어요 그럼 여기서도 물이 나오고 여기서도 물이 나오죠 구멍이 두 개니까 두 개죠 무슨 소리지? <웃음> 네, 그럼 빨대를 구멍 두 개로 먹어봐 <웃음> 두 개로 먹진 않겠지만 구멍이 두 개인 건 맞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? 구멍 <웃음> 어, 어, 한 개를 길게 뒤져뚫는 거잖아안 맞네 엉덩이는 잘 맞지 한 개가 두 개예요? 그래 한 개지 성사라며 <웃음> 캡처해주세요 방금 하나지 <웃음> 빨대기를 천천히 줄여봐 그래 하나다 <웃음> 그래 하나다 참가! 얼마 전 봤죠? 아까 봤어 방금 어? 어디서? 아, 녹음실은? 아 음, 나못 봤는데. 녹음실이 왜 이렇게, 이제, 앞에서. 엑시해그는 이제, 알겠습니다. 요 야,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, 스카이 있잖아요, 사실. 네. 아직 뭐라고 얘기를 드리지 <웃음> 못하지만, 그걸, 그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잠깐, 아, 우이기준가 진짜. 나무 약한데. 그거 때문에, 아 근데 진짜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. 더블링 할게 있었어요 저희가. 맞아요. 제가 랩할 거요 엑시파트. 다가고요 무슨 어 뭐, 뭐, 어떤 거야? 제가 엑시 랩을 해드릴게요. 이룰이 말하는 거야? <웃음> 어. 역시 보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죠. <웃음> 나를 꺼내줘. 끝까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<웃음> 나를 <웃음> 꺼내줘. 니가 바는 말해줘 가바게 말해줘, 네가 말해줘. <웃음> 어, <웃음> 어. 네, 목걸이 가져가세요 서아 이랑 서아 이랑달대 닮았나? 이냥달만데 어! 약간 있어 그래? 그 이목구비가 눈매도 그렇고 눈도 크고 뭔가 어, 이렇게 코도 크고 이리쪽 <웃음> <웃음> 이 차가워 보이는 어 맞아. 그런 느낌도 비슷하신 것 같아 가사 쓴거 아, 크래비티. 타이틀곡을. 그쵸, 저희 크래비티 곡은요. 단독 작사를. 네. 1번 트랙. 마이뽑 우리 요안 해주고, 구입도 안해주 제걸, 제게 뽑혔어요. <웃음> 언니 큰일 났고 말해줄까? 크래비티 팬분들이 아직 타이틀곡이 뭔지 몰라요. 라고 하시는데. 아니요, 기사 떴어요. 기사 뜬거 아니야? 고마워하실 거야 우리한테? 봐너무나말 그 타이틀곡은 마이펀 히어로 <웃음> <웃음> 히어로 잘못한 거 <웃음> 없어 <웃음> 요즘 애들이 언니들한테 반말해요? 반말해요? 반말 안 하는데? 누구 애들? 우리들 말하는 거 같은데? <웃음> 다영아가 반말하는 <다른> 거 같아 <웃음> 걔는 뭐 이제 반말과 전대말이 뭔지 모르는 거 같아 다영아는 누구였까 mm. <웃음> <안 그런가? 웃음> 반말을 해요 무슨 <웃음> 말이야? <고수님>. 아니야 그거 언니! <웃음> <웃음> <다만요. 웃음> 음. 내 네, 입에 안 높아? 응 이제는 어, 어, 어. 상관없어 못 느끼지 않아? 들으면서. 응언 말인지 맞말인지 너무 오랫동안 알고 지낸 혈이기 때문에 맞아 다영이는 저도 못 이겨요 출발은 요새 안착하더라내 심장이 <웃음> 안착난 뚝박에 어. 다영이랑 주연이랑만 얘기하는데 맞아 근데 이제 그 다영이가 정보는 <웃음> 자기만 웃긴 거를 보네 <웃음> 아 근데 다들 보기보다 아, 맞아 보기보다다안할 뿐이야 보기보는데 그래서 이제 은근슬쩍 공유해 웃기면 <웃음> 다른 사람한테 야 이거 봐봐 <웃음> 저 같은 경우에 이 보낸 거 웃기면 봐요 보고 웃고 맞아 그 웃고 <웃음> <웃음> 남자한테 옆에 인사한테 보여주는 거 있지 지 맞아, 맞아. <웃음> 맞아. <웃음> 뭐지? 하이 아선생 아, <웃음> 인사해 아 안녕 인사 인사 했네 모자 쓰고 그래서 어, 누가 벌써 쳐다 먹어가지고. 안녕 여름이에요가원이요 여름입니다 아 여러분. 오늘 깜짝 캐스트들이 정말 많네요. 안녕하세요. 정말 깜짝이네요. 안녕하세요. 보나 언니 아 알아요 나 예쁜 거 해줘라고 하시는. 알아요 나 예쁜 거. 죄송해요 해보세요 죄송해요. 해달래 너한테도 알아요 나 예쁜 거임 진짜? 응? 첫인상과 현인상이 180도 다른 멤버는? 지금 딱 생각나는 건수빈 <웃음> 수빈이가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언니들한테 예의 없고 <웃음> 지금 수빈이랑 이제 너무 친하니까 그때는 진짜 말도 너무 없고 근데 수빈이도 약간 지금 말할 줄 없었으면 좋겠다 <웃음> 네, 그, 수빈이도 항상 이 질문을 하면 저를 뽑을 거예요. 공주같지만 맨날 뭐 아이스크림, 뭐 맨날 얘기하는 거 있어. 막. 비싼 아이스크림? 비싼 아이스크림, 뭐. 아이스크림 먹고 이상람 보고를 퍼뜨리는데. 진짜. 그거 진짜 제는 그날 먹고 싶어서 먹은 건데.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. 어쨌든, 아, 그래. 파르페만 먹고. 지금 애기하거든 뭐. 그래. 파르페만 먹고 어쩌고저쩌고 막 어쩌고저쩌고 해서. 무다 우리 다 되게 양해. 네, 저다가 이제 아무래도 연습생 생활을. 길게 안 하고 막판에 들어온 멤버여서 좀 새로운 모습을 많이 알게 되긴 했지. 우리 연습생 때 되게 양준하고 소신도 알았는데 연습하고 소신 있지. 그러니까 연습생 때는 그냥 뭐. 루리가 이제 멤버가 되기 전에는 그냥, 뭐 <목소리> 그냥 뭐 안녕하세요, 인사만 음. 하고 같이 레슨만 보고 이게 다였으니까 응. 은서랑 다이 진짜 둘 예외 전혀 낯가려 1도 없어. 그냥 자기 자기 집처럼 누리고 다녔죠 연습실을 네. 그래서 김지연 성장빌라 끝나면 조금의 협력하는거 알고 있지. <목소리> 나 생각하고 싶었는데 생각고 싶어 진짜, <웃음> 진짜. <웃음> 내가 봤을 때 너무 귀여워서 애들이 어 이거 막 엄청 쉽지 않은 거 같아 진짜 나는 애들이 귀여운 <웃음> <기원> 표정이 많으시잖아 그니까 <웃음> <웃음> 진짜 너무 <웃음> 귀엽더라 <웃음> 하이가또 이걸 보면 얼마나 내가 <웃음> <웃음> 진짜 이제 곧고 팬카페 들어올러 온다 <웃음> 아니 다영이는 삐져서 귀여운 게 아니라 안 삐졌던데 <웃음> 다영이는 <웃음> 다 삐졌는데 혼자 안 삐졌어 혼자 되게 신났어 다영이 <웃음> 형 귀엽죠? 다영이가 얘기 때문에 조금은 애기죠 진짜 깜짝 <웃음> 어 아이팟 클래식 어너 있지? 응. 야 그럼 우리 가, 그걸 가져오자 <웃음> 옛날 <옛날에는> 진짜 그냥 <몰라. 웃음> 우리 각자 그 클래식을 가지고 요즘 애들 보게 뭔지도 몰라 <웃음> 뭐, 뭐 했을 때보 MP3랑 다먹어라 미쳤지? 진짜 막 중고등학생 이런 애들은 아이팟 클을다고 나도 장난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모르 <웃음> 아이퍼색 몰라, 그냥? 몰라, 몰라, 몰라. 몰라, 몰라 진짜 모르더라. 안녕! 뿅! 뭐야? 아, 지금 이러는데? 뿅! 안녕!